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아니, 오늘의 영상은 제가 빼빼로 된 날에 받았던 빼빼로를 여러분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기도 하고, 그리고 빼빼로 주었던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말하기도 했지만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퐁! 제가 그때 케이크 먹었잖아요. 반반 케이크. 티라미스랑, 그 다음에 뭐지? 잠깐 티라미스랑, 어, 케이크. 치즈 케이크 받았죠. 먹었잖아요. 그 때. 드렸던 친구가 빼빼로를 보내주었는데,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. <웃음> 요즘 코땡땡이 코로나가 요즘 유행 아직도 안풀렸잖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 안에 빼빼로 보니 그 박스에 마스크랑, 그 다음에 여러가지 빼빼로가 있는데, 보면은, 어, 오리지널 빼빼로 4개, 그리고 아몬드 빼빼로 3개, 그리고, 어, 누드 빼빼로 3개가 들었어요. <웃음> 한번 친이 마스크를 쓰고 한번 나중에 어디 나가볼 거예요. 그리고, 그리고 같이 영상으로 제가 인사를 드릴게요. 이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익명의 유친분께서 저에게 또 보내주셨어요. 어떤 영상이냐면 당신의 빼빼로 제가 챙겨드립니다라는 주제로 당층도안로도를 모시겠다는 주제로 이렇게 간식을 보내주었어요. 제가 안 챙겨준다 했는데 꼭 챙겨주겠다고 해서 제가. 그래도 챙겨준 마음을 영상으로 남겨서 보여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남긴 거니까 오해하시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. 참고로 자막은 넣지 않을 테니까 제 목소리 지점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. 자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어 짜잔 초코가 들어있는 까자 그리고 블루베리 초코 그 다음에 어 뭐야 크림블인가아 석류가 들어있는 석류 초콜릿. 그 다음에 음 캔디 소코 소코 캔디 그리고 안에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보니까 당 떨어졌다 당 충전 역시 설탕이 최고야 그리고 달다 그리고 스마일 그리고 맛있어 극락 나 빼빼로 좋아했네 그리고 짜릿해 그리고 감동 시1려 시우려, 시우려 빼빼로의 우리 우정 변치 말자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, 크런키 초코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빼빼로가 되는데 거기 보면은 크런키 빼빼로 그리고 오리지널 빼빼로 그 다음에 누드 빼빼로 그 다음에 하이트 쿠키 빼빼로 그리고 아몬드 빼빼로가 들어있네요 근데 빼빼로를 여러분 먹으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양치를 해야겠죠. 그래서 아니아니는 어, 일단은 어, 빼빼로를 주신 분 우리 익명의 유친 분이랑 그 다음에 내 친구 투니 너무너무 고마워 잘 먹을게 감사합니다 어,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어, 진주의 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를 여러분들이 랜선으로 저의 진주를 제가 소개를 하면서 영상을 실방을 켜서 보여줄까 해요 그러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방송을 할 테니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다들 안녕 감사합니다. 뿅뿅